그죠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팬분들을 만나서 뭔가 소통을 하거나 그럴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뭔가 이런 영상으로라도 좀 소소하게나마라도 이렇게 자주 팬분들과 좀 소통을 하고 만나고 이런 뭐랄까 뭔가 서로의 그 답답함들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이런 콘텐츠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녹음하는 거랑 작업하는 거랑 뭐 믹스하는 거랑 이런 걸다 많이 찍어놔서 그건 이제 제가 뭐 어디에든 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찍어놨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거를 좀 이렇게 뭔가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 좀날수 있는 그런 제작기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건 이제 상상 속에 있는 건데 노래를 해변을 틀어놓고 드라이빙을 하지만 옆에는 이제 바다가 있는 거죠. 뭔가 그런 좀 함께하는 청음회 같은 느낌이랄까요? 어쨌든 바다 뷰를 보면서 드라이빙을 하면서 그 안에서 진행되는 청음회 같은 느낌의 영상이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촬영을 한게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뭔가 비하인드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 거를 뭔가 좀 월간으로, 월간 브이로그 느낌으로 이제 뭔가 좀 궁금하셨을 수도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소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그리고 그, 그 이제 노래 중에서 이번 주에 긴 꿈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이제 이렇게 정리는 잘안 됐지만 이렇게 자는 거를 좀 이렇게 풀로 찍어서 빨리 감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목이 긴 꿈이니까 뭔가 얘가 지금 긴 꿈을 꾸고 있구나라는 그런 굉장히 은유적인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고 그런 느낌의 영상이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뭔가 노래를 좀더 표현하는데 있어서 우리 그 Dear ID 했을 때. 프리지아고 이렇게 착했을 때 그때 이제 찍어놨던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좀 편집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좀그 다음 생 리릭 비디오처럼 이렇게 이미지 컷만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걸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어쨌든 그건 추억도 있고 팬분들이랑 그 노래 자체를 이제 팬분들한테 전하는 내용으로 만든 노래여서 그런 우리의 추억이 담긴 이벤트가 영상으로 비춰지면 좀더 이제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좋은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 부분.